안녕하세요. 별림입니다. 오늘은 우리 엔맥이, 우리 엔맥친구 요거 발판, 발판 드레스업 해볼 예정입니다. 어, 닝한 제품은 타오바오에서 산 제품인데 5만원 정도인데 이제 배송비까지 해서 6만원 정도 한 제품입니다. 오. 이 앞발 앞 발판이고, 이게 가운데 발판입니다. 자, 준비물은 튜닝할 제품이랑 이제 전동 도라이버, 장갑 이 정도입니다.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. Let's go! 먼저 세트로 준비를 해 놓고 여기다가 피스만 박으면 되는 간단한 드레스업입니다. 이야... 이렇게 간단하게 발판 튜닝을, 발판 드레스업을 해보았습니다. 어우, 훨씬 이쁘네요. 기조분 모습, 운전석 모습, 아, 우 옆모습. 자 그럼 정리를 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. 오랜만이었습니다. 이제 엠맥스 영상도 조만간 찾아뵙겠습니다. 좋은 하루 보내세요.